우리 사람은 무엇일까? 신이다. 사람은 하나님이고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무엇을 넘겨줄 때 모두를 다 넘겨주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 모두를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해서 갖도록 해서 내보낸 거. 이게 아버지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세상을 해서 내보냈고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그 태어나서 가서부터 악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 이 마음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악함이 만든 사탄 악 만든 함정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뭐 이런 말씀들 태어날 때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리고 기름 부음이 뭐야? 아버지 심성을 그대로 심어서 세상에 보낸 거야. 기름 부음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 심성이 너희들 가슴 안에 있다 하면은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침어준그 뜻대로 칼을 사는 것은 심판도 받지 않고 아버지께서도 부끄럼이 없고 주저할 거 없고 당당한 백성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 하고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알아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다 미리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뭐라 그랬죠? 영혼과 육체, 몸이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만드셨을까? 영혼은 안 보이죠. 육체는 눈으로 볼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육체 아버지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 흙으로 가죠. 이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그러면 육은 제한된 삶이잖아요. 어느 정도. 영혼은 제한되지 않는 삶에,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중요시하고 가야 되느냐. 영혼의 삶은 진리의 말씀의 삶이에요. 살아. 진리. 아시겠죠? 이건 육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육에 보이는 북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모든 종교 집단이나 인간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은 이제 세상의 삶을 살다 어느 시간이 이제 되면 흙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해서 육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육의 세상의 제약의 본성에 빠져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창조의 관점에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를 바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보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올수 있도록 창조하신 영혼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거 있죠? 6일에 6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삶보다도 하루 그날에 아버지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 피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아버지의 뜻, 6이 아니라 영혼의 세상에 그분에 갈수 있는 공부라고 연구하는 것이 안식일인 7제시는 날의 의입니다.